오늘은 테니스 팔찌에 대해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비교적 동일한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기본 난집의세팅에 반복적으로 연결된 형태의 팔찌를 테니스 팔찌라고들 하는데요. 뭐 디자인상으로 테니스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름이 왜 테니스 팔찌일까요? 포털에 검색해보면 한결같이 동일한 스토리가 노출이 됩니다. 어, 87년 US 오픈에서 어, 상대 선수랑 넬리 중에 팔찌가 끊어져서 한동안 다이아몬드를 찾느라고 게임이 중지가 되었다는 일화 뭔가 온라인상에서 너무 엠무새처럼한 <웃음> 목소리로 이 이야기가 여러 블로그에 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 크리스 에버트라는 여자 테니스 선수입니다 전 테니스 잘 모릅니다만 이 선수가 7,80년대 그 테니스의 아이콘과 같은 인물이라고도 하고요 굉장한 레전드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뷰징스러운 블로그 내용이 맞는지 저도 한번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마침 한 기사가 눈에 띄는데 대략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류의 팔찌를 70년대에도 이 크리스 에버트는 착용을 해왔고요이 어,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도 이런 스타일의 팔찌를 착용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그 선수만의 아이콘적인 제품이라기보다는 당시 전체적인 패션 트렌드였다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크리스 에버트 의 홍보 담당은 다이아몬드 팔찌가 코트에서 떨어져서 경기가 중단된 이라는 1978년 이라고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전체적인 내용 뭐 요약해보면 사실과 오류가 약간씩 뒤섞인 듯 한데요 아무튼 간에 테니스 팔찌가 유명해진 이유는 이 크리스 에버트라는 선수 때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유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저희 업체에서 이번에 현대산부와 우신산부로 제작한 테니스 팔찌에 대해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품에 들어간 다이아몬드를 구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꾸며졌고요 그나마도 동일한 감정원에서 100여개가 넘는 유사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구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현대 감정원과 우신 감정원 두 종류로 다이아몬드를 마련하였습니다 제품 전체에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된 모습이고 잠금 장식은 특별히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 내구성에 더 신경을 써서 양쪽에 보조 잠금 장식을 달아주었습니다 가격면에서는 현대의 SI1 등급과 우신의 SI2 등급이 살짝 겹치기 때문에 우신 감정원의 다이아몬드는 등급이 현대보다는 한 등급 낮은 감정서로 꾸며졌고요 캐럿도 0.30캐럿부터 0.37까지를 구하여 크기 차이가 좀 나는데요 어, 배치할 때 중심부에 되도록이면 캐럿이 더 나가는 것들이 세팅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휘광성이 굉장히 뛰어나 보이고요 뭐 당연히 고가이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